아나 그렇게 안 겸손한데. 좀 부끄럽네, 크크. 지금 그 모습이 겸손한 거 아닌? 크크크. 자신감 있다는 말은 결국 주변 눈치를 안 봐야 된다는 건데, 나에겐 좀 어렵지, 크크. 맞아, 우리는 마이웨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, 크크. 넌왜 여기 있냐? 좀더 상위권일 거 같았는데. 나? 겉으로 볼땐 자신감 넘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나 은근히 소심해. 눈치도 많이 보고, 크크. 나도 비슷해, 유유. 평소엔 괜찮은데 비판이나 비난받으면 좀 움츠러드는 것 같음. 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면 자신감 넘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지, 크크.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함. 위의 사람들처럼 엄청 자신감 있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진 않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가지고 있음. 나도 이 팁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. 그래서 둘다 고집이 생건가 크크크. <웃음> 기왕이면 주관이 뚜렷하다고 해줄래? 나도 나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 자부심 같은 게 있지 크크. <웃음>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건나 하나뿐인데 자신을 안 믿어서 되겠어 맞는 말하네 큰크. 끙 플러스 아이즈도 눈치 보면 할수 없는 법이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자신감 하나는 자신 이 있다고 볼수 있지 자신감이 자신 있다니 말이 좀 이상한가 근데 왜 쟤랑 나랑은 맨날 엮이는 거 같지?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뭐 인정하긴 싫지만 너랑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겠지 아무튼 주변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면 자신감이 안생길래안 생길 수 없음 나처럼 똑 부러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싫어도 자신감 생길 수밖에 아 이런 말 하면 좀 재수 없나? 어, 조금? 아니, 많이.